초원에서 가재를 노리는 표범은 가재무리 중에 자신이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처음 노린 가재만을 쫓는다. 표범의 사냥이 시작되면 가젤 중에는 표범의 시선을 자신에게 돌려 무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자리 뛰기를 하는 녀석들이 나타나는데 사냥에 성공하는 표범과 성공하지 못하는 표범은 이 순간에 갈리게 된다.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가재를 노린 표범은 높은 확률로 사냥에 성공하는 반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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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트레이딩과 손님 접대는 형님과 다른 직원이 하였고 저는 할 일이 없으면 그냥 컴퓨터로 바둑두는 게 일과였습니다. 월급은 교통비에 담배 사면 한 달에 남는 돈이 100만원도 안 되었지만 주식을 배울 수 있다는 기대감에 출근하였는데 두달 가까이 되어도 하는 일은 변함없는 청소와 커피타고 잔심부름하는 정도였습니다. 속으로 생각 많이 했습니다. 여길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